묵서의 심신이 미약한지라 아직 후사가 없어 경들이 밤낮을 불문하고 이리들 성하니 해서 경들의 뜻에 따라 짐은 후사를 얻기 위해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시작은 셋쯤? 짐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이다. 짐을 10분간 그대들의 것으로 해준다면 내게 무엇을 하겠는가? 기대하겠어, 모두들.